신남성연대의 주도로 남성인권, 아니, 현정권인 젠더정책 비판을 외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와, 누구 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예전에 남성인권 우는 남는건 코미디 프로나 에 나올 일이었지만, 이젠 아니죠. 현실이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집회 양산이 해빗팀 단체와 여러모로 대조가 됩니다. 뭐가 대조적인지는 한 댄스팀이 멋진 공연, 멋진 무대가 있네요 이를 두고 고종논객이라는 유튜버는 마음이 숙연해지는 댄스라고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대의 선터로선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이해될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안후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 아니 가슴이 숙연해지는 섹시 댄스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집회의 부대표이자 신남성연대 대표 백인규씨의 아내로서 온몸을 던져 내조하고 있는 한 부인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연을 기획했는지는 잘 모르... 아닙니다. 시위원장이 꼭 근황할 필요는 없죠. 이전에 촛불집회부터 시위원장은 각종 공연 등의 문화 이벤트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죠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부대표라는 분이 공연에 직접 나섰냐는 점입니다. 뭘 의아해 합니까? 본인이 이쪽 업계에 경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시 주최단체의 부대표로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공연 이벤트 부재 분야에 종사하셨나 봅니다.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가 일품입니다. 그리고 더 일품인 복장과 몸... 다시 앞서 이 멋진 무대의 환호보다 두... 눈을 돌리게 된한 유튜버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도 있... 있겠고 여전히... "뭔 개소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유부남이 돼서야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유동물의 암컷은 임신기간에 스컷을 멀리해야 합니다.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출산과 양육이 라는 생명의 지상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듯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는 더 확장된 양성을 나타내며 임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임신기에 암컷이 보이는 행동양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진부하면서도 윤리적인 용어로 정조라는 개념인죠 인간에겐 발전기가 따로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외관 남자들 보는 앞에서 저런 과감한 퍼포먼스를 보인 부대표는 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냐 그런 조선식 사고를 하면 안되죠. 결혼을 하고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는 여자 연예는 맞습니다 무대에서 여성의 관능미를 어필하는 것은 쿨한 퍼포먼스이며 케이팝의 힘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미 무대의 재능이 있는데 행사 현장에서 그것을 굳이 숨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자 행사 주최자인 배인규 대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앞서상술한 관능미, 쿨한 퍼포먼스, 케이팝의 힘을 이해하고 있는 쿨하고 오픈마인드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내의 끼와 열정,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대중하게 공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인 만큼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관능미 넘치는 아내의 퍼포먼스에 넋을 잃고 쳐다보는 시선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공연 당사자인 부대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아무리 쿨하고 오픈마인드의 소유자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 차올라오는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졸논객이 그래서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끝까지 못 봤습니다. 뭔가 먹먹해지고 와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라고 서술했겠지요. 같은 유부남으로서 어떤 감정이 이입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멘트가 나오는 순간 바로 심정이 이해되었고요. 여기 사회자의 의미 심장한 멘트가 있습니다. 성상부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동이에게 금방 써먹으십시오. 이 집회는 현 시국의 패민지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덮어씌우는 여러 조적과 프레임이 있는데 그 단골 멘트 중 하나가 성상품화. 이 모임은 당연히 그런 것에도 반대하겠지요. 이 공연은 그 반대의 실천,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배대표는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지요. 지행일치, 언행일치라는 거창한 말까지는모아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공연을 통해서 성상품화라는 반동적인 개념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을 하는 것이죠 원래 문화예술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줄타기가 아슬아슬할수록 명작으로서 역사에 남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쏘러지던 인간의 육체를 주제로 한 작품들 만에의 풀밭 위의 점수 식사는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으며 아키라와 시계태형 오렌지는 폭락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으며 올드보이와 김기덕의 작품들은 부두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비난이나 논란거리가 되었을지라도 지금은 기념비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전에도 제컨텐츠에 밝혔지만 성의 억압적인 사회는 항상 휴머니티와 문화에도 억압적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와 조선 유교가 그러했으며 이런 인습과의 투쟁을 통해 인류문화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반동세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레반과 페미니스트들이죠. 아. 남성 연대 얘기를 하다가 너무 갔네요뭐 그냥 부대표의 공연은 성, 상품화가 아닌 멋진 문화 공연이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슴이 숙여해지는 섹시 댄스라는 역설, 모순 형용 자체가 무언가의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으니까요. 이는 예술의 층을 얻기에 충분하니까요. 이상 야매의 잡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